대구시가 청년층 주거비 경감 차원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은 실제 납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만 19에서 34세 청년 중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가액 1억 7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가액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만 30세 이상 이혼자, 미혼부, 모,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한다. 기존 월세 지원 사업, 공공임대 주택 거주 등으로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신청희 망자는 본인이 거주 조건,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모의 계산 서비스 마이 홈포털과 복지로에 직접 입력해 월세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서류를 갖춰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까지로 1년 동안 수시 신청을 받는다. 각 구군에 마련된 전담부서에서 서류 심사 및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결정을 하고 올해 11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안중곤 대구시 청년 여성교육국장은 이번 월세 지원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허겁 취업 등의 전념에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